스킬 t v 의 5분 7분짜리 영상을 다 보셨다면 50% 이상은 노력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그냥 아파트 2천만원 3천만원 손해보고 팔아줄 수 있나요? 팔아야 되나요? 결국 아직도 욕심이 있다는 거죠. 제 영상을 어느 정도 쭉 보신 분들은 제가 뭘 말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실 뭐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고, 근데 결국은 다 욕심 때문에 생긴 거죠. 이유는 자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팔아야 될때 팔고 구입해야 될때 구입해야 되고 우리가 통상 부동산에서 사고 팔고 보다는 팔고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 싶을 때는 그냥 마음 비우고 다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주식을 한다 펀드를 한다 그리고 코인을 한다 그리고 다단계 다 욕심 때문에 생긴 거죠 다단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단계 미친 듯이 열심히 했다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거는 그다 단계를 하기 전에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현명한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 다단계에 투입이 돼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욕심만 가득 하다 보면은 그릇매고 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사실 그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 예전에 욕심만 부리다가 수억은 씩 말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억은 말아먹고 얼마든지 다시 벌수 있다 용기는 가상합니다 하지만 다시 수억 원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망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망해도 다시 그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니면 경험에서 모든 것을 버릴 때는 쉽게 한목에 한꺼번에 다 버립니다. 그래야 되죠. 뭐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세상에 공짜가 없고 친구도 지인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해서 물을본다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고 기사를 보는 것도 좋고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서 밥을 먹는 것도 좋고 더 똑똑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소주를 먹거나 밥을 먹거나 커피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노력이 되고 나서 향후에 내가 다시 돈을 벌때 그만큼 다시 또 노력을 하는 것이지 기본 베이스도 없이 무조건 노력만 한다.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누구는 주판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아는 사람들은 처음의 숫자와 끝의 숫자 1 더하기 10 곱하기 중간 숫자 5를 하죠. 그러면 계산은 동일합니다. 계산이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노력인지, 사실 어떤게 노력인지 명확하게 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일모레 이 땅이 두배로 뛴다고 해도 그 땅이 진짜 두배로 뛸지안뛸지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땡빛을 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재수가 좋아서 그한분이잘 됐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그 사람은 경험이 없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에 있어서 당연히 뭐 유튜브 만 본다 아니면 인터넷만 본다 그건 절대 노력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또 찾아보고 얼굴 보고 그리고 잘된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카피는 새로운 창조다 잘된 사람의 반 이상만 따라해도 된다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죠.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떤 사람과 어울려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도 일부분이 다 노력이다. 돈이 많은 원, 이만원, 십만원, 백만원이 벌고 싶은 게 아니죠. 지금 아파트로해서몇 천만원 매덕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몇 천만원 매덕을 손해를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실제 내가 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 거래하지 그래 않았으면 그때 거래했더라면, 그래 그때 노력을 더했더라면,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5톤 4천만원 주고 분양권을 샀는데, 7월 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7천만원 매물이 나왔어요. A씨는 잔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고, 전세도 안 나가서 결국 계약 해지를 선택했다. 그는 1년도 안돼 분양가의 10% 계약금과 이자, 옥동 등총 1억 7 0 0만 원을 손해봤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규제 지역 해제에도 침체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매 거래 지수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시장의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1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대구 매매 거래 지수는 0으로 집계됐다. 2003년 7월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다. 활발하다고 답변한 중개업자는 단한 명도 없었고 모두 한산하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시장의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거래지수는 KB국민은행이 회원중개업소 설문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활발함 수치와 한산함 수치를 각각 0에서 100 사이로 매기고 100플러스 활발함 비중한산함 비중을 계산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활발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이고 100을 하회하면 한산하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이다. 대구에서 7월 공급한 아파트 단지 6곳에서 1순위 청약을 채우지 못했다. 달서구 더샵 달서 센티엘로는 지난달 26일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270가구 모집에 13건 신청에 불과했다.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은 0.05 대 1이다. 지난달 4일 1순위 청약에 나선 수성구 버머 자이는 평균 경쟁률이 0.67대 1에 그쳤다. 수성구 CG3점 그린코아 포레스트 역시 0.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6월 말 기준 6,718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전국의 2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여기 이달 3천 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2분기 98.6%였던 대구의 초기 분양률은 올 2분기 18.0%로 80.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만 해도 나왔다 면 팔리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8가구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대구에 공급될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가구가 넘는다. 업계에서는 대구에 이미 적체된 물량이 많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지 분양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